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모바비의 정석 두 번째 모바비의 라이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바비 라이센스는 저작권은 물론 우리가 모바비를 구매할 때 어떤 상품들이 있고 어떤 상품들을 구매하면 좋은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미 구매하신 분들은 다음에 구매하실 때이 영상을 참고해서 다음에 구매하시면 되고요.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역시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상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 및 구매 과정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비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인하시려면 일단 인터넷 검색창에 모바비를 검색을 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워바비 비디오 에디터 22 버전이 바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블랙프라이데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받으셔도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비디오 부분에 들어가서 여기서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지금 구매 이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 요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 1년 라이센스고요. 이건 뭐냐면 똑같습니다. 편집을 할수 있는 기능은 다 똑같은데 첫 번째 라이센스는 말 그대로 딱 1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11월 26일인데 내년 2023년 11월 25일까지 사용을 하고 바로 결제가 끝나는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생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매를 하고 나서 영원히 쓸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업데이트는 다 되지만 예를 들어서 21.10 버전 22.20 버전 이런 식으로 같은 21 버전에서 업데이트 를할 때는 자동적으로 되지만 만약에 21 버전에서 22 버전으로 넘어갈 때는 새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가 있고 비디오 스위트가 있습니다. 그럼 스위트는 무슨 차이냐면 파일 변환기와 화면 녹화가 추가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트로 들어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내가 어떻게 사용할 건지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고 맥 버전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스토어 들어가셔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얼티밋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편집기, 슬라이드 컨버터, 스크린 레코더 그러니까 모바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이런 효과, SS, 사진 편집 이런 부분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비디오 플러스 여기서도 보시면 1년 구독이 있고 평생 있고 비즈니스 1년 있고 비즈니스 평생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버전은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밑에 내려 보시면 기능적인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말 그대로 회사나 어떤 기업에서 사용할 때 그럴 때 조금 더 좋다 뭐 그런 얘기인데 기업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기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기능에 맞게끔 홍보를 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구매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대신 이렇게 많이 비쌉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버전도 똑같이 1년과 평생이 있는데 아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이때 비즈니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출처를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 비디오 스위트나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모바비에 대한 출처나 사이트를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저작권에 대해서 라이선스에 관련해서 모바비에 문의를 넣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가격 차이가 4배 정도나 차이 났는데 출처 남기는 게 귀찮다고 4배 가격의 금액을 구매하는 것이 조금 아깝죠? 만약에 출처 남기는 게 번거로우시면 제 채널에 오셔서 더보기란에 제가 남긴 링크 퍼서 남기시면 됩니다. 무료로 사용해보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7일 라이선스라 그래가지고 7일 동안은 무료고 그 다음부터는 유료를 구매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점자 그래서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면 저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여기 윈도우에 들어가셔서 설정 설정에서 앱그 다음에 쭉 내려서 모바비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제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면 40%를 할인해 주겠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다운을 받아 주시고요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모바비가 나오고 여기에 있는 필터들 텍스트 또는 인트로 비디오 음악 배경 여기에 기존에 제공해주고 있는 것들은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바비 저작권 및 기타 라이센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 또 다른 모바비 튜토리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